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11월 7일 드디어 길고 긴 시간이 지나 오픈베타를 진행하는 로스트아크 무려 7년이라는 엄청난 개발기간을 가지고 드디어 유저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cbt도 3번이나 진행하면서 많은 이들이 재미있다 한국의 rpg 의 희망이다 간만에 한국에서 대작이 나올 것 같다는 등 좋은 평가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로스트아크는 우리의 예상대로 대작이 될수 있을까요 로스타크 국산의 희망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로스타크는 물론 대작이긴 합니다 방대한 컨텐츠에 한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고퀄리티의 컷신들 확실히 돈을 쏟아부었다는게 느껴지는 연출과 그래픽들 가히 국산의 희망이라 불릴만한 그런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 게임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조금 걸리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루스트크는 대략적인 개발의 시작인 2011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7년이라는 엄청난 개발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발 비용을 줄인다곤 줄인다곤 하지만 이런 대규모적인 프로젝트에는 적어도 수백명의 인원이 투입될겁니다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무려 7년이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개발 비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엄청난 비용으로 불어나게 되죠 지금 2018년을 기준으로 순수 제작 비용만 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 제작 비용만으로 해도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쏟았는데 게임이 출시되고 나면 추가적인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또한 적잖게 발생하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제작 비용은 엄청 불어나게 될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게임회사는 엄연히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 벌려고 게임을 만든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한 덕분에 많은 개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적어도 개발비라도 회수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수천억이란 막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야 할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패키지 판매 방식도 아니고 부분 유료화로 서비스를 하는 게임에서 막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공식화가 되어있고 우리들 또한 그게 어떤 방식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로스트아크가 정말 양심적이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여 깨끗하고 유저친화적인 과금 방식을 선택한다면 정~~말 정~~말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줘야 하지만 역시 수많은 개발비가 들어간 만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되겠죠 그렇지만 로스타크가 한국에서 보기 힘든 대작이란 사실은 확실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뭐 상당한 퀄리티의 연출이라던지 그런건 둘째치고 피드백이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이라고 해도 매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자 테스트 시작 끝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가 아니라 테스트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유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매번 테스트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이런 점을 언급해주셨고 이 때문에 이런 점을 삭제하고 이런 점을 개선했다 라고 정말 자세하게 리샤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볼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재 해놓는데요 보시다시피 약간 체감상으로는 배틀그라운드보다 유저들의 피드백을 잘 받고 있고 또한 유저들이 이 게임이 피드백을 잘 받고 있는지까지 알수 있게 해줄 정도로 정말 현재까진 유저 친화적인 운영을 보여주 있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 봅니다 로스타크 대작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대작일까 저는 글쎄요 라는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로스타크 1차 2차 3차 cbt를 모두 즐겨보면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수집했었는데요 먼저 고렙 구간까지 가는 레벨업 구간이 지루하다는 평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엄청난 퀄리티의 그래픽과 연출들을 보는 맛도야 존재했지만 현재까지는 스킬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결국 mmorpg는 고렙부터 게임의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지루한 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3차 CBT에서 유저들의 평가는 할만하다와 생각했던 것보다 지루하다 크게 두 분류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번 OBT에서는 타격감이라든지 이펙트, 스킬의 운영방식 등등 전투에 대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타크가 걱정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흔히 대중적인 게임이라고 불리는 3대장 게임들 롤? 배그 오버워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멀티 위주의 일회성 게임들이라는 겁니다 게임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짧으면 10분에서 20분 되지 길면 30분에서 40분의 짧은 호흡을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PC방 순위 5위까지만 내려가봐도 피파4 서든어택처럼 아직까지도 이런 호흡을 가지고 있는 게임들은 국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어쨌든 긴 호흡을 가진 로스타크가 등장한다라 과연 짧은 호흡에 길들여진 게이머들이 자신들이 하던 게임을 집어넣고 할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까지 큰 매력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해온 로스타크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정말 좋지 못한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게 11월 7일 오픈베타를 앞두고 있는 로스타크 수많은 개발비가 들어간 만큼 개발자들이나 투자자들이나 게임의 흥망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로스타크는 큰 부담을 껴안고 있습니다 개발비 회수는 물론이며 현재 폭주하고 있는 3대장 게임들의 입지를 조금이나마 빼앗아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말이죠 과연 로스트아크는 국산의 희망이 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뻗어나가는 배틀그라운드의 뒤를 이어 초글로벌적인 게임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문만 무성했던 그저그런 MMORPG 게임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